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부자 여마미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웃음> 네, 이번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감사에 대한 표현. 짜잔. 버스에 관한 표현입니다. 제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버스 많이 타게 되는데요. 그것서 느낄 수 있는 감사 표현 같이 해볼까요? <웃음>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네. 2, 3초 동안 따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은 말로 하셔도 되고 또 속으로 하셔도 되고요 생각으로 떠올려 주셔도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일본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학 공부까지 할수 있다는 점 좋지 않나요 그래서 좋아요와 알람 설정 네,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버스 기사님과 미소로 인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버스 기사님이 안전 운행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버스 기사님이 목적지까지 이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상시 유리를 깰수 있게 비상망치가 있어 안전함을 느껴 감사합니다. 버스 안에서 넘어지지 않게 손잡이가 있어 감사합니다. 피곤하면 버스 안에서 잠깐 잘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버스 안에서 추우면 히터를 틀수 있고 더우면 에어컨이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버스에 부정승차하는 사람이 없어. 감사합니다. 정거장을 알려주는 안내방송이 있어. 감사합니다. 버스에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10가지 버스에 관한 네, 감사 표현이었고 이제 영어로 된 문장 같이 시작해 볼까요? 네, Please read in your mind. Thank you for greeting with the bus driver. Thank you for the safe operation by the bus driver. Thank you for the bus driver moving to your destination. Thank you for your safety because there is an emergency hammer to break the grass in case of emergency. Thank you for the handle so you don't fall in the bus. Thank you that you can sleep in the bus if you are tired. Thank you for the heater and air conditioning on the bus. Thank you that there are no free riders on the bus. Thank you for the announcement that information the station. Thank you for listening to the radio on the bus. 네, 그러면 일본어로 된 감사 표현 이어서 해볼까 합니다. 네, 같이 해보시죠. こんにちは. では始めます. バス 운転手さんと笑顔で挨拶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バス運転手さんが安全いただき <웃음>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バス運転手さんが目的地まで移動して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緊急時のガラスを割ることができるよう、 緊急ハンマーがあり、安全を感じ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バスの中で倒れないようにハンドルがあ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疲れている場合、バスの中で。 寝ることができて感謝します。バスでヒーターとエアコンが出ることに感謝します。バスにただ乗車がないことに、 感謝します。ステーションのお尻に与える内容放送があ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バスでラジオを聞くことがあ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어떠셨나요 이렇게 어, 버스에 대한 감사 표현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일본어까지 같이 해봤구요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구요 버스 타다가 이 영상을 보고 혹시라도 따라해 주시는 분 속으로 해주시는 분 그리고 모든 분께 이렇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버스를 타다가 어 미소보자가 했던 그 감사 표현 갑자기 떠올라 아, 주신다면은 제가 물론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도 똑같이 다른 주제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학 공부도 같이 하는 유익한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도 역시 감사합니다. 미소로 시작해서 미소로 마무리 짓는 그날까지 행복부자, 네, 미소부자, 염마 네,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